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모처럼 이렇게 뵙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 지금 뭐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코로나 그리고 이, 이 혹한기로 엄청난 폭설까지 말때가 정말 말이 아닌데요. 아, 다들 몸 건강하시고 새해 잘... 아, 응.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 모처럼 이렇게 미친 TV 제 방에서 이렇게 <웃음> 하게 된 이유는 간만에 어,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 답변드리기 위해서 이 아침에 방금 샤워를 마치고 그래도 최소한 좀 양심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치고 어, 이렇게 아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올라온 질문 한번 볼까요. 음 옆사람님의 질문입니다. 좀 얘기 나올리셨는데요. 미술 평론가들은 왜 이렇게 주례사 같은 말만 할까요? <웃음> 그리고 2번 포스트 모더니즘과 컨템포러리의 경계는 무엇으로 구분되어 질까요? 3번 컨템포러리 미술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4번 작가들이 VR, AR 시대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질문 오늘 아침 1월 7일 아침 새벽 3시 38분에 올라왔는데요. 옆사람님. 어 진짜 옆, 옆집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간에 뭐 하셨나요? 저는 미술 스토리를 얻었었지 <웃음> 질문을 올리셨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를좀 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 답변을 두 개로 나눠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미술평론가들 왜 이렇게 줄여서 같은 말만 할까요? 이것으로그 다음에 그 뒤에 현대미술법원 포스트포넌스님하고 부분, 컨템퍼러리 이야기는 다음편 또는 뭐 이걸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술평론가들은 왜 이렇게 줄여서 같은 말만 하나 참그좀 그렇죠 그 평론 글을 읽어 보면은 이게 지금 한국말로 쓴 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말인가 무슨 소리인가 이 그림이 정말 이런 뜻인가 아, 그런 느낌 복잡한 어려운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어, 일단 먼저 한 가지 어, 짚고 가야 할 거는 이 미술평론 글 하고 그 다음에 전시회 방에서 이렇게 써있는 그 글이죠. 전시 소개글. 그리고 뭐 도록이나 앞에 있는 글, 작품집 앞에 있는 글. 그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전시 도록이나 작품집에 평론글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 그뭐 대표적인 예로 이거 김기동 작가님도 친한 형님인데요. 2016년 개인전 했을 때 그때 작품... 전시의 도록인 도록을 발간을 했는데 그때 어, 귀한 닭의 작심 3일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어, 글을 한편 써서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전시 소개 글이지 작품은 이렇다 이렇다 소개하는 걸 이제 평론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허접하기 그지없는 그런 글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뒤에 어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기독교 미술학 교수님 김병호 교수님이 쓰신 그런 어 알레테이아 그리고 꽃기오라고 하는 이 주제 이런 게 평론이 되겠죠. 어 물론 제목과 그 내용 <웃음> 부터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만 아 이평론이라는게 대체 뭐냐 평론은 그 미술 작품을 보고 미술 작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해석이 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무슨 어 역할을 할 것인지 또는 이 작품이 뭐 어떤 옛날에 어떤 어 일이나 뭐 지식이나 뭐 철학이나 그런 걸 바탕으로 했는지 그래서 그게 맞게 됐는지 틀리게 됐는지 그런 걸 비평하고 논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쉽게 얘기해서 논설 뭐 이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쉽게 뭐 좋게 좋게 설명하는 그런 글은 어 평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글도 다 평론이라고 이렇게 모으긴 하더라고요. 어 미술평론에 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은 평론의 시작은 되게 오래 전에 고대 그리스부터 뭐 플라토의 글 이런 것도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이 미술평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언제라고 할까 사실 뭐 조르조 바사리 1500년대 그때 또 평론이라고 하면 할수 있겠지만 그걸 뭐 평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대충 한 1600년대 말 1700년대 바로 그렇고 이시대 그때 이제 뭐 미술 아카데미라는 것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아 그리고 화가들이 길드 체계가 무너지면서 화가들이 좀 많아지고 너도 나도 이제 화가에 막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미술 평론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것 같아요. 어뭐 유명한 뭐 평론가로는 뭐뭐 드니 뭐 디드로 같은 그 1700년대 중후반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그런 화가나 어, 또 누가 있을까 뭐 에밀 졸라 졸라 유명한 분이죠. 영국의 뭐존 로스킨, 찰스 디킨스 뭐 프랑스의 오베르올리에 어, 또 누가 있을까? 뭐 로저 프라이 이런, 이런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제법 있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다 하나같이 다 아카데믹 출신입니다. 이 아카데믹 출신들이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이 바로 그 로고고 그 시대까지만 해도 이 아카데믹, 즉, 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그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작품을 보면서 작품 해석을 하고, 어, 그 시대에 맞춰서 평론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됐는데, 어, 이 낭만주의 시대, 즉, 어, 바로 크요거고 그, 낭만주의 이때쯤 이때부터 이제 그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그 길드 책이 다 무너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너도나도 누구나 화가 될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는 많아지고 비전공화 화가들이 막 주류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 평론 가즉이 학교에서 교단에서 이제 미학과 미술 역사 이런 걸 가르치는 이런 교수들이 그런 작품에 대해서 이제 살벌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18세기, 19세기에 이 미술평론이 가장 막 활발하게 하지 않나 하는 건제 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음 이제 특히 이제 사실주의, 인상주의 이 시대 들어오면서 어 비전공 화가들이 주류에 넘쳐나고 그리고 주류에서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평론가들의 위상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도 이제 그런 걸 예측을 못 했었는데 막 인상주의가 이렇게 커질 것이라 비, 그 뭐지 후기 인성주의가 이렇게 될것이라막 뭐, 큐비즘 이런 것들이 미술계의 중심을 잡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아마 못하지 않았나 거기서 틀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평론가들도 이제 어 그때 당시로서는 현대미술이겠지만 그 미술계에 이렇게 비판하고 잘못된 걸 찾아내고 그리고 막 다른 걸작들과 비교하고 이런 것과는 대신에 대신에 아, 이 작품 너무 좋다. 이 작품 너무 좋다. 아, 이렇게 되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되게 순화된 그런 평론을 어,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대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그냥 좀 있어 보이, 뭐안 좋게 얘기하면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뭐 좀. 아니, 뭐, 좋말 아무튼, 아, 이 평론이 해야 할 일은 이 미술작품을, 이 미술작품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에 어떻게 비교가 되고, 어떻게 이 작품을 해석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 주목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화가들이 그걸 할수 있는 절대 아닙니다. 이 미학을 전공을 하고 미술사를 전공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하는 이런 똑똑한 학자들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렵게 된 거고요. 또 하나 미평론의 어, 정말 중요한 어, 부분 어, 임무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라고 해야 되나요? 또꼭 해야 할일 그 중에 하나는 그 작품이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해석이 돼서 이 다음 세대에게 어, 그 해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가들은, 어, 지금은 뭐꼭약뭐 뭐 미대를 나온다고 서 제대로 공부한 그런 사람들만 화가를 하는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전공자들이 더 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 화가들은 자연,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이 자유가 그냥, 그냥 완전 자유가 돼가지고 누구나도 막 이상한 걸막 하면 그럼 정리가 안 돼요. 그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평론가들의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이거를 단순히 제가 그냥 미술 스토리에 올리는 그런 재미있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작품 해석을 해서는 어, 절대 어, 안될 일이고요 오히려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작품을 지금 이 시대와 과거의 걸작과 과거의 철학과 지식과 그리고 미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논하는 그런 글, 그런 자료가 나오는 게 바로, 어, 평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 평론가들의 글은 참, 그, 어렵기 그지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상 표현들 잔뜩 있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평론이니까. 우리가 신문, 네, 그 논설, 이런 거 읽어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어, 그렇다면 화가들은 왜 평론을 못 하느냐? 어, 화가들, 제가 제 그림 평론 하라고 그러면 제 그림이 세게 치고 그림이 좀 멎단 뭐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론을 하면 안 되죠.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들 자기들이 좋은 차를 출, 어, 출시하고 출 거기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만 하지 자기 차가 안 좋다, 좋다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오히려 어, 자동차 품질 평가하는 회사들 뭐 JD 파워 이런 회사들이 자품 작품 그 차에 대해서 제대로 막 예,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괜찮은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릴까 해요. 여기 옆 사람님. 어, 꼭 읽어야 할미술이런과 비평 40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 어, 도널드 프레지오시 편저라고 하는 엄청 뭐 되게 좀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은, 어, 미술 역사가로서, 그리고 미술 이론가로서, 어, 이렇게 미술 역사와 미학, 그리고 어, 작품을 어떻게 학술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평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 그런 것들을, 어, 상세하게 옛날 그, 유명한 그 평론가들 그리고 미술 사가들이 쓴 글들을 다 모아 놓은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것도 좀 어렵긴 한데 하지만은 예. 재미습 재밌... 미술 어, 이론가들에게는 정말 제가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어, 뭐에서 같이 뭐흰 머리, 흰머리, 아,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뭐 그런 아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글 올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